자,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가볼까요? 퀴즈. 여러분들, 어, 채팅창에 그냥 바로, 생각나는 데마다 그냥 바로 올리면 돼. 정답 나면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. 자, 문제 여기 적혀 있고요. 여 적혀 있어요. 지금 음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를? 네. 자, 제가 생각, 상상하는 대로 그냥 이거를 그, 뭐야, 그릴 거예요. 여러분들. 당황하지 마세요. 어, 정답. 정답 나왔어. 정답 나왔어. 정답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김상환 님 정답. 김상환 님 정답. 여로로. 얘고 머라이어 캐리. 캐리 머라이어 캐리. 이거 아... 프로토스 칠더 프로. 너무 어렵다. 이제 토콜 토콜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고 있었어. 아 씨, 토콜 어떻게 그리지? 이제 캐리 김, 프로 김상환 프로. 님 1등. 네. 캐리입니다. 아니...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. 이거는 조금 어려워. 아이언님 에이다 땡이프린 코카콜라 땡 요구르트 땡오 땡땡님 이오스 정답 예 네, 요구르트 옛날에 이오라고 있었어요 네. 이오, 이오들이 있었어 이오들 근데 이분 네. 뭐해 땡땡이에요? 뭐야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 땡땡님 땡땡님? 땡땡님 한테 네. 이오 계속 그리고있어요 이오... 이오들 자 이번엔 난이도를 다시 한번 확 낮춰서 스피드 게임에 가겠어요 네. 다음 문제 요겁니다 요거 김상환이퀀텀 <웃음> 브라이언님 못 탔어 <타놨어. 웃음> 아, 못어투텀아어떡해 <타놨어. 웃음> 아, 늦었어요 늦었어, 늦었어. 못타못타 늦었어. 인정 안돼요 네. 아. 이거 이거 인공위성이잖아 인공위성 아 인공위성. 사람들 와, 시청자분들 센스가 쩐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하는 거지? 이거 약간 그 이거 회이커였습니다 난소공 알죠 난소공 아,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퀀텀이라고 난소콘 난수권. 난소콘이었습니다 난소콘 난수권. 어, 너무 어려운데. <웃음> 자, 나인도확 올려서. 와, 이거 최고 나인도가죠 이거 2점 주겠습니다. 2점. 위 포인트 가죠위포인트나인 라인... 아. <웃음> 포인트. 위포인트 자, 다... 오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<웃음> 러더그린 정다 이걸 왜못 맞춥니까? 다 그려놨는데 자 침대에서 매트리스 떼면 뭐가 남아요? 아로우도거님 침대에서 매트리스 떼면뭐 남습니까? 프레임 남잖아요 프레임 근데 프레임이 묶여있어 메여있는 프레임 메인 프레임 아? <웃음> 메인 프레임, <웃음> 메인 프레임. <웃음>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, 여러다 지금 이러, 이렇게 러이 캐치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레임에 메여있다 메인 프레임 오졌다 오졌어 오졌어, 오졌어. 자.